이제 21살이 된 대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입학한 대학교는 학비가 정말 비싼 편인데요. 등록금과 기타 비용 등 1년 동안 1500만원 정도로 예상을 했던 터라 고등학교 3학년 땐 정말 가기 싫었답니다. 만만치 않은 학비로 인해 부모님께 죄송하기도 했고 학비를 벌기 위해 힘들게 알바를 하는 몇몇 대학생 선배들을 보았기 때문에 무리해서 굳이 가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학비가 싸거나 국립인 대학교로 가고 싶었고 합격까지 했지만 내임밸류가 없다는 이유로 부모님께서는 간대하시더라고요 저의 생각을 1년이란 시간동안 충분히 밝히며 오랜시간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있는 학교를 가야된다는 아버지의 말씀과 학비는 걱정 말라 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학비가 비싼 인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집이 가난했던 덕분에 학비 절반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친할아버지께서 학비 중 3분의 2에 해당되는 큰돈을 보태라면서 주셨습니다. 그렇게 조금의 부담을 덜고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저에게 학자금 대출을 권하시는 거예요. 학비 걱정하지 말라며 비싼 학교에 우겨넣을 때 언제고 갑자기 나한테 대출을 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알고보니 그 학자금 대출 은 저의 학비를 위한 것이 아니 었네요. 학자금 대출은 이자가 없다는 말을 어디에서 듣고 와서는 주식에 돈이 묶여버리셨다면서 청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가부장적이셨고 본인의 뜻대로 엄마와 저는 꼭두각시처럼 살아왔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는 생각에 싫다고 하였죠. 저는 대출이라는 게 있다는 자체가 너무 싫다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빠는 다른 집 자식들은 자기들이 나서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 알아서 한다는데 너라는 애는 어떻게 집안의 보탬이 될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는 게냐? 라며 이기적인 연이라는 소리까지 들 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빠한테 그렇게 못하는 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데요. 부모님이 맞벌이셔서 맨날 빨래 설거지 청소에 쓰레기 버리기까지 도맡아 하면서 어린동생 학교 보내는 것과 씻기고 식사준비까지 제가 다 하는데 엄마는 그런 제게 매일 미안하다며 고생했다고 하는데도 아빠가 젓가락 한번 식탁에 놓는 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단한 번도 억울 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너무 당연시 되어왔던 저희 집 문화였기에 누구나 집안에 각자의 포지션이 있다고들 도 하시니 이건 그럴수도 있다고 하고 넘어가는데 이제는 딸의 학자금에 손을 때려 하시니 겁이 납니다. 남들처럼 충분히 먹을 만큼 먹고 놀 만큼 놀수 있었던 가정이 아니었기에 저는 9일 때부터 시작한 알바 월급에서 50%를 집안의 생활비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해왔고 매년 어버이날과 생신때 15만원 정도 선물과 용돈을 드리며 학창시절을 보냈어요. 그때 방과 후에 야자도 빼고 힘들게 50만원이라는 돈을 벌면서요. 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 아빠는 저한테 모아둔 돈도 없다고 사치스럽대요. 아빠는 네가 돈을 조금이라도 모아놔서 봐. 그럼 지금 아빠가 힘들 때 빌려줄 수가 있잖아. 하시는데 그날은 정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왜 이렇게 살았냐며 목청껏 소리를 질렀어요. 유튜브로 학자금 대출을 어떻게든 갚아내려고 일에 쫓기듯 사는 언니 오빠들 이야기도 보고 제 친구들도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고 이제 돈을 벌어도 빚갚고 쪼달리듯이 살아야 할것 같다며 좌절해하는 모습도 봤어요. 저는 학자금 대출을 한다면 분명 제가 떠안고 평생을 갚아나아가 야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저는 그 학자금 대출이라는 무거운 짐을 안기 싫습니다. 그런데 현재 친구들한텐 아빠가 주식한다고 돈이 다 날아가게 생겨서 학자금 대출해야 된다는 상황을 창피해서 말도 못 꺼냈고 엄마는 그저 어떡하겠냐? 그래도 가족이고 네 아빠인데 이해해 줄수 없겠니?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세상에 애편 하나 없는 것만 같습니다. 부모라면 인생에서 절대 대출을 하지 말고. 주식도 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아빠의 주식 때문에 딸에게 대출을 시키는 거라니 진짜 너무 힘듭니다 이걸 부모가 강요하고 있다니 전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어른이라면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직 어려서 잘 모르는 건가요 당연히 자식으로서 도와드려야 하는 건가요 제발 알려주세요